안녕하세요 마리마목상정원입니다 오늘은 뭐하냐면요 요큰 물통을 가지고 어, 영양제를 주려고 나왔어요 대낮에 맨날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왔다 갔는데 아우 시원해 오늘은 낮에 와서 얘네들 영양제 좀 줘야 될것 같아서요 시원하게 먹어라 음, 얘네들 이렇게 주니까 그 집에서 나와서 몸살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지겠죠 뭐 믿으니까 얘네들의 생명력을 믿으니까 어, 영양제를 비율을 20대 1로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음. 혹시 몰라서 소주또넣었다는가 <웃음> 조금? 오! 요 생것 좀보 시원시원시원시원 시원. 음 요거 흙바 아. 터치 오고 스노우가 어찌 이렇게 생겼어요? 솜육국이 밖에 나와서 뭔살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추은건디 누운 줄마 많이 누웠네? 그 사이에? 응? 빨리 넣어둬 착하게 말들고 빨리 빨리 돼야지 응? 장구 너도 초록이 초록이 초록이 목때문안 될거 이쁜 까라솔들 미니염자 이미니자 저기 굉장히 는데 물이 왜이 빠졌어요 지금 뭐겨울다 씹고 지겠지 뭐이 징그러운 뚱땡이 뚱땡이 선인자 이쪽이 선인자 그 저는 얘가 뚱뚱냐는 게 징그러울 줄알요대피가를좀판단는게또이점 <웃음> 음. <웃음> 얘는 알바 얘는 진짜 한 여기는 중환자실이라고 그랬죠? 좀 커져야되네들 항비황, 항비황 엄청 큰 거였는데 제가 아주죽였어요조금만게 너무 큰 것들을 키우기도 힘들어 자리도 많이 찾자고 꽃미도민 핑크요정, 핑크요정씨 크리스탈철아씨 하이솔씨 티피철아씨 까망해보니씨 서경아씨 사라히네씨 아 이것도... 일 이리라고 또 손... 이거 잡고 있는 것 손이 없어네 이 정도 로 생각하고 뭘 하겠다고 이 기랑 꼽히네요 나올 조금미들인데 목대가 좋아서 생각들이고 얘는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수영은 얘 이런 애들 예쁘게 잘키면 잘 예쁠 것잖아요 그죠? 런지런지 번지. 런지런지 찍고 시지을 사야지 어, 요지왜 이렇게 이런 데지리가 많을까요? 이로로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고 고이면서주피지말피이 얼굴, 얼굴 러 정말 예 이뻐요. 지금 이건 얼큰이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많이 줄여가고 있네 미안해 얼굴 막 한복 로들어서지을수도 있을텐데 저 안에 미나가 있는데 안보이네요 안 안속에 있어가지고 론즙은 론즙은 핑크 치솔성 많이 컸네. 얘는 옛날 치솔성하고 틀리게 얘는 참 빨리 컸네요 여기 우리 옥상이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데요요 유난 여기가 바람 무슨 바람 공장처럼 바람이 여기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흙이 굉장히 빨리 건조해지네요 이것도 소나기가 아프네 아 진짜 뭐라겠어 원래 어 어깨 e w 는데 어깨 o 고 e t 도못거렸어 o o k I m 인 s t g e 인데 o w h a 때 you w a n 얘 You need to come. I need to go. I n e e 네 to go. 도 완전 색깔이 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eed t 우고 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 들 I n 예쁘게 그봤어요정 위에서 나중에 적심해 가고얼굴 많이 키워보려고요 음, 바람이 진짜 미쳐. 어, 아, 미가. 아, 기라기 뭐, 이게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잡고 이는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것에 쌍가 사가 일부러 여기 표시분이다 이렇게 묻어어요 저만의 또 뭐가 망들고 싶은 게있어가지고 제인 응? 크리스마스 비틴틴아 이름 똑같았어 저같이 이름 잘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나요? 네? 아 저만 입나 입으란 것 같아 아게요이 어, 소리는 바로 이 가면 입니다 에어 에어 넣는 소리입니다 얘네들이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 빨리 적응하고. 어, 그 꽃도 무색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진짜 예쁜 꽃이네요. 헉, 어머, 버루도? 버루도가 요거 요거 요 자꾸 쳤어요. 이거 꽃대가 아니고 자구 자구. 음, 지원이도. 이거가 벨라드가요, 벨라드가? 벨라주아? 페페, 홈 페페, 나이 페페. 이탈리아. h e 헤헤헤헤 h 리 y 리이 l i e j 먹고 i 무야리 l i e Julie, Julie. 예쁘게 i 울거예요 i e Julie, j u 는거 너무 귀엽죠? 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고 u 게 블랙가이솔 얘네들도 엄청 속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삼색가이솔 오던스나 전에 엄박싱하면 엄청 무섭고 오던지 쓰던지 가던지 말던지 이게 그 오던스던이에요 엄청 얼굴 많이 내죠 핸드 한 몸에 많이 붙었다 갱걸이 우진끼들처럼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고 싶구나 브론즈얘네들 이름을 찾아줘야 되는데 제가 언박싱하는 날 이름표를 떼어내가지고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 빨리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응, 아이고 바람네 있으니까 코가 그쪽으로 쪄갖겠네 우리가 프리티가 파커버렛를로 갑자기 여기 나오면서 프리티가 엄청 커버렸어큰거 보이시죠? 아, 어, 그고 너무 막피아이 이쁘게 들어가면서 개불 잘고 있는 개불. 그거 왜그로잘 이렇게 입고 요 풀 딜라이트 보이시 죠 음. 여기가 바람이 많이 우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제대로 돌우지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우 우우,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건조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물 자주 안으면은 깍지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그냥 흙이 다 말라가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다이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겨울에 죽은 지 사람인지 몰랐던 다이솔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또담배를 가야 됩니다. 이거 <목소리> 보더요먹요 <예쁘잖아요. 잘> <목소리> <목소리> 있을 건다 있던 마리만 상정자자가자 자옥로, 자옥로. 있네요 아, 아니 아니 엄청 얼굴 많이 줄였어요 진짜 얼큰들는데 진짜 많이 네짜리라라베리아이 백봉이 자잡를 치고 있어요, 백봉 보이시 나요. 참 어렵게 어렵게 크고 있네 바나나비 얘가 물들면 g o 게 된대요 그래서 땅 m n o 켜 g o 답니다 어우 바람 바람 바람 바람 o 요사도사사에사의목걸이 t 요건 i n g to be. I'm not g 이 i n g to be. I'm not going to be. I'm not g 아 i n g t 이쪽 쪽보다 끝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달랐는데, 이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지을 거예요. 이뻐지면 은그 이뻐진 거에 따라서 이름을 아직 안 지어져서요. 다육이 이름은 따라 있나요? 내가 다육이 장명을 해야 되겠어. 어려운 이름 안할 거예요. 테라로사가... 들어보세요. 어머, 음, 너무 좋아. 떡보네, 석장님, 핑크로사... 토피아, 토피아가 노리노리. 오렌지 피소, 테라민도 먹고... 그냥 얘도 부유할게요 플렌시아 고용아 어깨 봐, 진짜 캐시미영어 플렌시아, 라울, 라울 이꼬지들 큐비, 어, 얘도 이쁘지드 있네요 얜적볼텐데 루비페퍼, 루비페퍼, 루비페퍼 루비페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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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물렁꼬 용틀 는것 같아 웃들이미쳤 <웃음> 아들이 미쳤어요? 팅커벨 팅커벨 방울복망 복랑. 방울복망이 이렇게 커요 이걸 줄이려고 일부러 크지 않는 저거에다 심어놨어요 이제 엄청 땅땅 땅땅 땅땅 더붙야 되겠죠? 똥글똥글 이렇게까지 야간 몸살들은 하고 있는 같은데 그냥 가만히 끼워야겠어요부목용 진짜 로무 이쁘게 들어가네요 부목용오리 트람타다는 바깥색을 뺐어요 더넉넉한게 있는데 색을 뺀거고 부목용세리 엄청 이쁘게 물들어오죠 춤메 금은 아니고 일반 춤메 그 이름이 만 지금 모르는 이름것또다 그쪽 색의 입술은 윤기팩으로 해도 나요. 열이 차로 약간 끝나 끝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다 꽃이 몇뻘 틀린 크리스마스는 겨울에 덥히지. 얘가 엄청 우리집에 많았는데, 상류가 많았는데, 죽었어요. 작년 재작에어려서 제가 너무 충격이 물져가지고. 얘도 다흐다가 자고, 조금씩 에서 새끼차가 지여 다시 살아나있어요패치피으도 어떤 식으로 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겨보다는 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연가엄 간단해졌고. 왜 여기다 서주를 섞었냐면, 서주가 또 빨리, 바람에 빨리 날을 른대요 그래서 물기에 항상 섞어서 줘요. 아르케인, 아르케인. 에케미스톤. 그리고 또 이곳은 지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낮이 엄청 뜨겁고 밤에 추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가비가 좋아할 그런 날씨인데 예독장, 예독장인데 두국장도 그 있지, 색이 반장입니다, 잠깐만요 월민이 어디있습니다 월민이 피피차라로 있습니다 물을 너무 안 줄을까요 제가? 둥근잎이 준비돼 베이비 핑거 베이피킹도 이렇게 예고죠질리도좀 빠졌다가 다시히는것 같아요 퍼플드 얘는 퍼플들이 얼굴을 확 줄이고 있네요 트라븐타 하나가 이거를 좀적신을 해보려고 요 이거, 이거 근자고 보이시죠? 엄청 많이 컸어요 이걸 지금 따로 하나를 뿌리를 내으면 옮기고 여기 얼굴도 너무 많아서 오늘 얘네들 좀적신좀 좀 하려고 합니다 깡깡이 하고스 금이고요 야가 근니다 금이 내가 잘하고자고요 몽가드니스 발 너무 나 힘들어 몽가드니스 철학 예쁘죠? 음. 마크스도 엄청 예뻐요 모닝뷰티 처럼그기하다는 모닝뷰티 내피 이랑 같이 기여어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줘야될 텐데. 아름다운. 아, 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니기 여기, 여기. 여기, 여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는기여 너무, 너무 잘 컸어, 이렇게 데이렇게잘 부분은 작은 이은 작은 것. 이부분이 부분은 리은 것. 이은 작은 것. 이부이 부분은 작은 것. 이 부분은 작은 것. 이이 부분은 작은 것. 이 부분은 작은 이 부분은 작은 것. 이 부분은 작 빨리부 히터베트, 이우가나이일까요태 이렇게, 이렇 이렇게, 새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게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청소 이게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딱그 물이 차올라서 어우. 이거 보세요. 여기도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이틀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좀자연 신기해 가고올라와 어디가 너무 잡아 쳐서. 어우, 여기 목이 향켜야 되겠다. 이꽃이삽목한 자연인데. 아무꽃 피고 있어요. 여기서. 꽃이 피고지고 꽃이 피고지고 꽃이 피고지고 꽃대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기다려 너도 1 9로을 19불 만들어줄게 오늘도 또삼목매킹해과고 봐야될거같아 얘는 뭘로 잡아줘야되나 그런거 꺾을것같고 아이고 왜 이렇게 피어지면서 크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드테리아 인싸기들이 째끄미좀너 보면 신기하네 얘는 저거같아요 뭐지 뭐라그랬지 엄청 늦때끌게 아주 다재지게 크는 애들은 어, 할게 요새는 단어들이 안떠올서미 아유, 그런 데 어딨어? 이번에 아주 단풍같이 색 들었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썩는 거. 그가 엄청 이쁘게 키우다가 얘도 죽은 보냈거든요. 어, 응? 됐 벌써? 아, 아, 아, 벌써 밥을 먹자. 고